내 인생의 손절매. 주식을 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 손절매. 하지만 정말하기 힘든 기술 손절매입니다. 2022년 완전히 무너져버려서 이제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래도 번듯한 직장의 가정을 가졌었는데 이젠 점점 더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손절매를 하고 주식판을 떠나야 하는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손절매, 상상의 손절매, 망상의 손절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잠자리에 들기 전 망상에 빠지지요. 엄청나게 돈을 벌어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애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저도 그런 망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장이 개장하고 내 앞에 있는 실시간 주식 잔고는 뼈아픈 현실을 느끼게 해줍니다. 혹 어제 산 주식이 밤사이 대박 호재 하나 터져서 점상 4번 가는 망상을 하면, 다음날은 여지없이 마이너스 5%에서 시작하여 마이너스 10% 사이를 오가곤 합니다. 이제 이런 망상은 그만 손절매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점점 화난 내 모습을 봅니다. 특히 아내에게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이젠 제 인생의 손절매를 생각해봅니다. 실패한 인생. 거의 7년간 끊었던 주식에 또다시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귀 얇은 나는 망상적 꿈을 꾸며 첫차금을 투입하고 빚을 내서 더 투입하고 빚을 더 내서 더 투입하고 이제 빚밖에 남지를 않았군요. 여기서 무서지면 완전히 끝입니다. 이제 저기 종말이 보이는 듯합니다.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 놈인가? 가족에게 아픔과 고통만 남겨주는 그런 한심한 아빠, 한심한 남편. 이제 내인생의 손절매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가족을 위해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2022년이 저물어갑니다. 그곳은 벌써 2023년이겠지요? 머나먼 타국 땅에서 2022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정을 넘어 2023년이 되겠지요? 매쾌한 매안, 추운 날씨. 난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속한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대로 끝장내는 것이 모두를 위해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까? 어제는 자다가 코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20년 만에 코피가 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내가 사라진다 해도 내일의 태양은 뜨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겠지요? 잘못된 인생을 손절매하고 2022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어느 못난 주식 도박꾼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